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비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서울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 고향을 둔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쪽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2011년에 미국 시애틀로 NKSS를 갔죠. 어, 거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고영원 성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그 찬양,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이슬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있었는데, 어, 혼자 이렇게 산책하다가 또그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가사 중에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가사를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을 울렸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렸던 찬양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 찬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을까 예전에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었다는 건데 근데 지금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를 계속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다 잘할 줄을 모른다 제가 제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제가 잘울 울었던 기억은 있다 예를 들면 대안학교 학생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돌이켜보면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숙사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그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잘 울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또한 가지는 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눈이 참 멋지다라는 어, 눈이 참 매력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서 그런 말들을 들어서인지 어, 또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아, 눈이 어,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 연결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눈과 잘 울었던 사람과 또 감정적인 것과 제가 하나님 어, 다른 건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2011년이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에 저의 그 삶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누구를 위해서 운다? 어, 누구를 위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감정은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 하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 차례는 경험은 하지만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은 내가 매일 눈물 흘리면서 매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울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겠다. 내가 기쁘게 재밌게 사는 것도 원하시겠다.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옛날에 제주도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것처럼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할 자신이 없지만 다잘할 자신이 없지만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두 번째 용서 구하는 비전은 사실 제가 이번에 제 간증 영상을 세 개로 나누어서 작업하면서 처음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하나님은 제주도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들을 시작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어, 모르면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시애틀에 왜 가야 하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대체 왜 가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어, 결과적으로 키워드 단어 하나를 얻었는데, 용서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용서를 짧게, 얻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하면,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 어 예전에 일본으로 가셨는데, 그 일본에 가셨을 때, 그 원폭 피해자 할머님, 일본, 일본 할머님에게 미국인으로서 일본에게 원폭을 투하한 것을 사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부분을 짧게 읽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이거를 읽는 순간 아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는 키워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시애틀을 갔어요 시애틀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어,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어, 그 하는 순간 순간들이 너무 뭐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그 느낌 정말 은혜로웠어요 어, 이유 없이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말씀을 이사여서 43장부터 막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 43장. 구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열방은 뭐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대체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하루 종일 한 20번 정도를 하나님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대체 뭘 말, 말씀하시는 건지.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때도 제주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다? 어? 이거는 내가 시애틀에 올때 내가 받은 키워드인데? 그래서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어지는 흐름. 그래서, 아, 이거는 동일한 거다. 이거는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다. 대체 그러면은 뭘 용서를 구하는 거냐? 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이, 내가 비록 북한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쪽에 계신 분들한테, 니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똘똘하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고 교육을 받은 친구였으면, 만약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똘똘 했으면, 그 오대원 목사님이 미국인으로서 일본인에게 용서를 구할 때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미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남과 북의 화해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더 깊게 하고 더 미워지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특별히 남쪽에 계신 분들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러한 일에 내가 투신을 해야겠다. 어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어, 이거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받게 될 어떤 시선과 또 언어폭력과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어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거는 제 지혜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중보기도를 한다고 라 중보기도하는 사역자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중보기도자라고 다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죠 중보기도 하고 있고 굳이 카테고리화하면 기독교 컨텐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영상들을 작업하고 있고 사실 영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깨달은 것들 저의 마음들을 나누는 영상들을 올리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영상 시대에 맞게 작업을 해서 잘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르신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저는 지난 10년간 기도하면서 또는 그 때를 기다려왔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 원하시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아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라는 기회들이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린거죠 사실 저는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주변에 귀하신 분들의 조언, 조언을 받고 이제 있는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분들과 그냥 또말동무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과거에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듣고 또 배우고 과거의 한국 사회를 배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좀더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뭐 당일치기라든지 여행도 다녀올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어르신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의 중복기도자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름 뭔가를 하긴 했어요. 중복기도를 하다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책 하나 도 출간하기도 하고 또 지금 유튜브 시대에 맞게 한국교회가 왜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영상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죠 뭐 나름대로 해왔지만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기도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영상 작업하는 것도 좋고 또 어디 가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일단 진심이면 된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각오는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동역할수 있는 동역자죠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있는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신 마음의 고통과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견뎌오신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영상 작업과 또 어르신들과 교제하는데, 섬기는데 동역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